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저께 올라간 영상이죠. 어저께는 리얼타임 닫고 영상이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그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6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올리고 A5는 조금 배속 있게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추가로 따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려고요. 아무래도 A5 사이즈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해도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긴것 같아서. 그리고 두 가지 영상은 제가 최대한 번갈아가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빈페이지가 빈페이지로 남아있는게 싫어서 간단하게 빈티지한 종이를 붙이고 오늘의 다꾸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클리를 꾸며볼까 해요. 그래서 위클리 메모패드를 하나 뜯었고 근데 뜯다가 위쪽이 찢어졌어요. 근데 그냥 쓰려고요 아까우니까. 그리고 같이 레이어드할 종이는 저 빈티지한 동화같은 그림을 쓰도록 할게요. 저 동화같은 그림은 제가 녹티루 센트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지는 어떤걸 했을까 이것저것 대보다가 저 빈티지한 종이를 쓰려고요 쟤를 통째로 붙이고 저런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빈티지 종이가 양면이어서 어디를 써야 될지 되게 고민되더라구요. 고민고민하다가 저렇게 붙일게요. 오늘 꾸미는 위클리는 전반적으로 약간 정크저널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위클리 메모패드도 붙이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스티커로 채워줄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필름 스티커를 일단 조각조각 자르겠습니다. 저 필름 스티커는 제가 민키트에서 구매했던 스티커예요. 저 필름 모양대로 잘라주고 쟤를 어떤 걸 붙일까 하다가 일단 하나를 붙이고 저 분위기 있는 스티커도 같이 붙이려고요. 저 스티커는 제가 새벽 문구에서 구매했습니다. 조심조심 잘 띄어서 하단에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위에 필름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탬프를 하나 쓰도록 할게요. 저 시계 스탬프를 검은색 잉크에 묻혀서 저기쯤에 꾹 누를게요. 그리고 왼쪽 하단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를 채우려고 스티커를 쓸까 어쩔까 이것저것 대봤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요일마테를 쓰도록 할게요. 요일마테를 하나씩 뜯어서 해당 요일에 하나씩 붙이도록 할게요. 저요일마맡는 제가 성수역 근처에 있는 포인트 오브 뷰라는 오프라인 문구점에서 구매했어요. 저게 저 핑크색이랑 회색이랑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핑크색을 쓸게요. 저는 그냥 찢어지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대충 찢어서 그냥 무심한 듯 쭉쭉 붙였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스티커를 써볼까 했는데 스티커보다는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빈티지한 저 동백꽃 느낌의 마테를 저기에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허전한 느낌은 메모지를 써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어떤 메모지를 쓸까 이것저것 꺼내봤는데 그냥 너무 과하지 않게 저 크라프트 메모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 빈티지한 영수증도 돼봤는데 저 아날로그 영수증은 저기에 붙이기엔 사이즈가 좀 커서 저 크라프트 메모지를 붙이도록 할게요. 저 크라프트 포스트잇도 혼자 붙이면 아쉬우니까 마테를 붙였는데 마테 색감이 잘 티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마테는 안쓰고 저 원형 스티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스티커를 위쪽에 붙이도록 할게요. 포스트잇은 풀테이프로 붙여주고 그리고 또뭘 쓸까 하다가 미니 달력을 하나 꺼냈어요 이번 달 달력을 뜯고 이건 오른쪽 페이지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히 이번 주 위클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일상이 되게 단조로운 편이라서 맨날 회사집, 회사집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쓸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지만 그나마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해내서 겨우겨우 채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이번 주의 일정을 차곡차곡 써줬어요. 하단에 붙인 크라프트 포스트잇 위에도 간단하게 5월 일정과 6월 일정에 대해서 적도록 할게요. 이제 5월이 다 끝나가니까. 그리고 허전한 부분은 스티커를 사용해서 채우도록 할게요. 스티커는 식물 스티커를 쓰도록 하고 오늘도 꽃을 한번 붙여볼까 요 이것저것 여러가지 대봤는데 저 통에 있는 식물들은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식물 스티커를 쓰려고 하고 저 아파 스티커를 쓰도록 할게요 저 핑크 스티커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홍색 아파 스티커를 저쪽에 붙였습니다 자 왼쪽 페이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펀치로 구멍을 뚫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는 우선 저 크라프트 노트를 배경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 크라프트 노트는 제가 무인양품에서 구매했습니다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잘 붙이고 하단에도 붙일게요 붙이다가 갑자기 왼쪽 페이지가 괜히 허전한 느낌이 또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빈티지한 자 종이를 추가로 붙이려고요 저 빈티지한 자 종이에 조심조심 풀테이프를 바르고 저기에 붙이겠습니다. 뭔가 좀더 정크저널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 페이지엔 5월 미니 달력을 붙일 건데 붙이기 전에 무인양품 땡땡이 마스킹 테이프를 배경으로 저렇게 붙일게요. 저렇게 붙이고 저 위에 달력을 붙이겠습니다. 달력도 풀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고 형광펜을 사용해서 오늘 날짜를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날짜를 체크하고 그리고 저 스티커를 쓸 건데 저 스티커는 저렇게 얇은 동그란 스티커예요. 저 스티커를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에 저렇게 표시해 줄게요. 저거 되게 유용하죠? 그리고 오랜만에 저 탁한 핑크색 떡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저 떡매를 저렇게 붙이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 저 떡매를 아래쪽에도 한장 붙일게요. 저렇게 비스듬하게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잘 붙이고 여기도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자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쓸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저 편지지를 붙일게요 되게 예쁘죠 분위기가 편지지도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이고 그리고 좀더 빈티지한 느낌을 추가해주려고 합니다 저 빈티지 영어 원서를 쓰도록 할게요 쟤는 사용할 만큼 자르고 위치는 저기쯤에 붙이려구요 근데 너무 네모 반듯한 느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손으로 좀 찢을게요 찢고 풀테이프로 저기쯤 붙였어요 그리고 좀더 찢을게요 이번엔 꽃 스티커를 사용할 건데 어 저거 되게 예쁘다 근데 저거 안 붙였는데 고민하다가 저 파란꽃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조심조심 띄어서 위치를 잘 잡고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편지지 위쪽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데코해주도록 할게요. 너무 튀지 않는 은은한 디자인의 마스킹 테이프를 위쪽에 붙였고 그리고 이번엔 또뭘 꾸밀까 하다가 프린트온 스티커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프린트온 스티커를 사용하려구요 저달 모양 프린트온 스티커를 저기에 붙여서 위쪽을 긁어서 프린트 해주도록 할게요 쓱싹쓱싹 잘 긁고 필름을 띄어내면 이렇게 프린트가 잘 되어 나와요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번에 스탬프를 쓰도록 할게요 스탬프는 뭘 쓸까 고민하다가 저 따옴표 스탬프를 먼저 쓰겠습니다 남색 잉크에 묻혀서 저기 하나 찍고 아래쪽에도 한번 찍을게요 예쁘죠? 그리고 편지지 위에 오늘의 일기를 간단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는 펜은 제가 매 쓰는 펜이죠 스테들러 파인라이너의 회색 색상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일기를 써주고 오늘 날짜도 스탬프로 찍도록 할게요. 다이소 롤링 스탬프를 사용해서 위쪽에 날짜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스탬프를 하나 더 쓸까 해요. 알파벳 스탬프를 조기에 찍을게요. 저기에도 날짜를 찍을 거예요 오늘의 날짜를 찍고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레터링 스탬프도 하나 쓰도록 할게요 저 러브디스 스탬프를 위쪽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마스킹 테이프로 데코를 채우려고 하는데 너무 튀는 건안 예쁠 것 같아서 저 은은한 디자인의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게요. 저렇게. 튀지 않고 예쁘죠? 음.. 예뻐. 그리고 펜으로 간단하게 반짝반짝 표시를 그리도록 할게요.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자 오른쪽 페이지도 펀치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잘 뚫어주고 자 이제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할게요 들뜨는 부분은 풀테이프로 잘 마무리해주고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빠이.